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미술의 유용자도 모르는 50대 갓 진입한 평범한 옆집 아저씨 진큰형님과 함께 꼼장어 집에서 한잔하면서 미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과연 미술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음, 지난 수년간 저와 함께 미술을 즐기면서 힐링도 받고 삶에서 치유도 받아 지금은 미술과 친구되는 카페 우리 미친 카페에서 미술과 친구되는 사람들과 함께 미술관 가는 모임 미니모를 맡아 운영하시는 미친 큰형님과의 어, 재밌는 미술이야기 소영아와 추워욱과 함께하는 치중미담 제1편 꼼장어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모나리아 때 생각해보니까 예모 응. 음. 리자 네모 아줌마 리자가 아줌마라며 모나가 아줌마라고 리자가 아니고 거꾸로 하라고 리자가 이름이고 <웃음> 아, 리자가 이름이었어? 아 이런 분이 무슨 뭐 미미모를 운영한다고 참 아... 운영 안해 근데 그때 자긴, 잠을 자긴 잤나 보다 음. <웃음> 기억한다는 게참 어? 음. 하여튼 아줌마는 그랬겠잖아내앞길을 불어서 음. 그렇지 음. 리자 아줌마 모나리자 아리자 아줌마 응. 리자 응. 리자 아줌마 마돈나 기억나세요? 마돈나 기억은 나나 몰라 마돈나 마 마이 레이디 성모 아 맞아 성모도 네. 기억나 성모 성 마의 마돈나 마이 레이디 나의 여인이여 어떻게 보면은 음. 그 가수가 그 이름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그 미국인인가 가능한 건가? 아이 뭐 전생에 전상... 인정하기 하지만 음. 그래서 첫그 사람 히트곡이 마이크 like 버전이잖아요. 어, 아. 전혀 같이 잘된 얘긴데 전혀 같이 모모 같이 라이트 <웃음> like like 모모 같이 마이크 like 버 네. 모모 같이 멈모 음. 음. 같이 형 마돈나 마돈다가 그거 아세요? 바스키아 아세요? 장미실 바스키아? 바스키아 내가 아는데? 응그 왕관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길거리에 낙서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 그게 음. 앤디 워홀의 친구 음. 응 흥분시지 그 사람이 그 바스키아가 바돈나랑 연애했어요 둘이 사귀었어 었 어, 진짜? 응 여기 옛날 사람 가만히 생각하면 마누나가 환갑이 넘었죠? 환갑 넘었지 아, 더 이상 섹시스탄은 아니다 다른 <놀람> 사람에 <놀람> 비해서 오해 가거죠 그런 나이까지 58인데 658? 마돈나. 이거 마돈나. 성모그림 그 보면 다 마돈나라고 적혀 있어요. 시스티나 마돈나, 라파엘로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있고. 음. 혼자서 모르는 거야. <웃음> 아세요? 미용님? 시스티나 마돈나? 바로 다 눈알아요 아짜 네. 네. 네. 그날 그날 그, 보여 준 거잖아. 아니, 시스티나 말돈나 아직 안. 근데 아직 안 했어요. 아니, 다, 다 하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그림이에요. 아, 는그림이거 아기 천사를. 아. 네. 아, 아 네. <웃음> 그, 그 그게 그라파엘로그그 라파엘로 그래. 오. 얘라파엘로도 그린 거 많이 발전했다 많이 발전했다. 그 제일 성공한 <웃음> 케이스예요. <웃음> 제일 <잘 되겠어요. 웃음> 야.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고 더 성공한 건분이 많지 어쨌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들 제일 성공한 케이스야 <웃음> <웃음> 네. 제일, 제일 몰랐었고 네. 어, 완전 제일 무식했지 완전 무식했지 예, 네. 완전 밑바닥에서 진짜 와 신스틱 응이가니까 음. 바로 탁 가네 또 보셨죠? 예. 네. 미넨 가다 왔다 이거, 그거는 미네바, 미넨이 아닌데 보이나? 뭐 브로스텐인데? 어, 그런거 보면 응. 귀동량이 중요한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자더라도 자면서 그 수면 학습법 응. 앉았으면 더 알았을때 앉으면더몰랐지안 앉았으면 더 몰랐죠 너 <웃음> <몰랐어요. 웃음> 네. <내가> 진정하잖아 <웃음> 자니까 알았던거지?